안녕하세요 현무쌤입니다 오늘은 태평소 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 태평소 혼자 연습하기 그리고 체력 기르기, 리드 만들기 태평소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 그걸로만은 성에 차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태평소를 조금 더 멋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평소 요성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성은 흔히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음을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연주곡을 그냥 평이하게 연주만 하고 멈췄다가 평이하게 이렇게 연주하면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멋스럽게 프로 연주자처럼 할수 있는 연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항상 이 수업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어,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단계에서 한 곡을 동요나 쉬운 가요 정도를 연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성에는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울 것 같은데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악기를 흔들어서 이 악기가 흔들림에 따라서 음이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첫 번째 악기를 흔들어서 소리내는 방법이고요 있두 번째는 내 입술로 악기를 이렇게 태평소나 뭐 피리에서 약간 씹는다 정도 생각해서 입술로 음을 떠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김으로 어 내가 호흡을 해서 단전에잘 가지고 있다가 복식호흡해서 이렇게 쭉 기도를 통해서 올라오죠 그 입김을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넣는 것을 반복해서 넣는 방법 이렇게 총세가지 예, 요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악기를 흔들어서 요성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뭐 이건 가장 쉽습니다 연주하시는 그 음을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 제가 튜너를 놔뒀어요 악기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음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좀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저도 악기를 한번 보면서 얼마를 움직이는지 한번 해볼게요 음정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내려가는 거는 잘안 내려가네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음정이 오르락내리락은 악기가 올라간 만큼 내려간 만큼 많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하시기에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첫번째 악기를 흔드는 방법이었고요 두번째는 입술로 이 리드를 씹어 가지고 요성을 하는 방법인데요 똑같이 같은 음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씹는데 어 리드만 씹는다기보다 이거는 악기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리 리드처럼 리드가 커가지고 위아래로 씹히면서 난다기보다 리드가 아주 어, 태평소 리드는 작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씹는데 약간 악기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씹히기도 하겠죠 씹히기도 하면서 음이 움직이는 건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도 점점 빠르게 되면 곡의 빠르기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이요성을몇번 넣을 건지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 내린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깊이로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하고 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점점 이렇게 빠르게 어, 리드를 씹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녹음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 입김으로 어, 요성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복식 호흡이 되어야만 더 쉽게 잘 되겠죠 복식 호흡이 어 되어야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거는 튜너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제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음악 자체가 조금 더 무겁게 안정적으로 요성을 줄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천천히 부터 빠르게 입김으로만 넣는 것 보여 드릴게요 다시 자 복식 호흡이 되시면 이 배가 이렇게 약간 꿀렁, 꿀렁, 꿀렁, 꿀렁, 꿀렁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복근, 그리고 단전에 힘을 줬다, 뺐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속도도 맞춰가지고 반복하면서 힘이 올라오는 거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 배에서 올라오는 힘이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 힘을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반복해 주시면 음이 떨리는 방법입니다. 어, 연습하는 방법에는. 대부분 다 일정한 높이와 깊이로 천천히 하다가 점점 강하게 그리고 조금씩 더 격하게 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악기를 떠는 거그 다음에 입술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입김으로 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하나의 방법씩 다 연습을 해보시고 편한 거 하나만 골라도 되는데요 이 곡의 느낌에 따라서 이걸 골라서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세 개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어떤 곡을 한 곡을 연주한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입술로 강하게 넣 뺐다가 넣으면서 입술에서 입김으로 마지막은 약간의 악기를 흔들면서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의 끝을 적절히 이 방법을 섞어 가지고 이 요성을 하면 정말 본인이 생각했을 때저 프로 연주자가 멋스럽게 연주하는 그 방법대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취미로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연습양이 있어야 어느 정도 원하는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 연습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랩에서 가장 열심히 만들었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달콤한 소금 연습곡이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체력 기르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여시고요 나랩 연습곡 검색하시면 이렇게 연습곡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연습곡 1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앞에 소금 위한 문지표들이 나오고요. 1분 정도 지나면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 같은 음을 두 마디씩 이렇게 가는데 통상 국악에서 식임새는 여성은 어한 마디만 연주를 하면 마디 처음부터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두 마디가 있다 그러면 절반부터 보통 요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 부르다가 두 번째 마디에 여성 태 부르다가 두 번째 마디에 여성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서. 자 이런 식으로 연습곡 1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디 연주 요성 연주 요성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 반복, 반복이 되는데요 어, 한두 번 한다고 이 요성이 본인께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하셔야 그리고 어, 원하는 곡에 넣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요성을 넣는 연습을 하셔야 진짜 멋있는 요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태평소 요성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태평소 요성이 악기를 흔들어서 그 다음에 입술로 씹어서 그 다음에 입김으로 하는 방법 세가지가 있고 저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고의 흐름에 따라서 입김으로 아니면 입술로 필요에 따라서는 손으로 조금씩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이요소은 아주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연주에 있어서 다른 객관적인 영역이 많이 있지만 이 식임새 부분들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조금 넣거나 해도 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족해요 아니면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랩 달콤한 소금을 이용해서 요성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악곡에 연주를 해 보시고 주변에 태평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레슨을 한 번씩 받으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 이메일이나 댓글 주시면 참고해서 많은 분들이 더 편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영상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게 태평소 연주 연습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저희 나랩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렙 자주 찾아오셔서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연습 영상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나렙의 현무쌤이었습니다.